이 친구는 위치그니까1 음? 이상일 때얘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네. 요 그래프는 1 이상 이 아닌 친구들 있잖아요. 1 네. 미만인데 0 이상인 친구들. 아. 그 친구들은 저렇게 나와요. 아하. 그러면요 질문, y는 2 x를 y는 2 x승을 알게. y는 2 x승. 이거를 y축을 대칭한 애가 얘가 되는 건가요? 네. 아하, 네. 그렇군. 그러면 y는 3의 x승을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3분의 1x승 이렇게 됐죠. 오케이, 맞아, 그렇게 됩니다. 이제 y축 대칭으로 이동했을 때, x축 대칭으로 이동했을 때. 자, 그러면 질문. 원점 대칭으로 이동했을 때, y이 x승은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